돈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하잖아요 도박을 할게 뻔한데 돈을 갖다 줍니다 그 논리가 뭐냐 불경에 타락한 승려한테도 보시하면 공덕 받는다고 했으니까 내 새끼 대학 가면 됐지 내가 이 승려가 지금 타락하고 말고 나랑은 상관없다 나는 돈 내고 복 받아 가겠다 이러면 지금 벌써 이, 이 정도 수준이면 이게 지금 종교 단체입니까 이게 사업을 하고 계신 거지 영적 무슨 사업자지 이게 무슨 이게,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감히 이게 불경한 말이죠 이래도 우리 불교라고 하자 그러면 이건 불경한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상상도 하면 안 되고 받는 사람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에 찔려서 어떻게 그걸 받아요 근데 그 경전에 대한 치우친 해석 치우친 교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 내면에 생생하게 지금 현존하면서 외치고 있는 양심의 소리를 부정한다 이거는 바로, 이게, 이게 지옥 갈 돌입니다. 이게,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. 지금 당신 양심에 찜찜하지 않으십니까? 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. 경전 해석 차치하고, 당신 그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? 지금? 경전에는요,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.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? 경전에 살인을 하라고 했더라도요, 지금 내 양심에 찜찜하면 못 하는 거예요. 아닌 것 같다고 말 나와야 돼요. 이렇게 자기 양심에서 우리 둔감한 사람을 만들어놓는 종교라면 심각합니다. 근데다 그래요. 지금 다른 종교도 다. 승가라는 게 개인이 아니에요. 승려가 아닙니다. 그래서 승가와 승려는 좀 다른 문제예요. 초기 불경에서는 요 석가모니는 요 승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. 이 승가 공동체 자정력을 믿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. 타락한 한 승려한테 개이, 뭐 보시하라 마라 이런 건 석가모니의 관심사가 아닙니다. 애초에. 이 승가 안에 혹시 청정하지 못한 존재가 있더라도 그 승가에다 보시해줘라 이런 얘기만 하셨어요. 근데 나중에 후대에 보면 후대 사람들이 보탠 것 같아요. 타락한 승려한테도 보시해라 이런 식 논리를 만들어낸 거는 제가 볼 때는 후대 사람들이 보탠 겁니다. 승려한테라도 아무튼 머리 깎고 이렇게 회색 옷 입고 있으면 돈 주면 무조건 공덕 받는다. 그래야 쉽게 쉽게 그 논리에 세뇌되면 쉽게 쉽게 내놓잖아요. 공덕될 것 같아서. 여러분 그 돈이 악업에 쓰이면 이돈 출처에 따라 여러분도 악업에 동참하게 됩니다. 자, 간단한 논리예요. 여러분이 지금 불사라든가 성스러운 작업, 사업에 여러분이 돈을 조금이라도 보태실 때왜버태세요그 좋은 그 작품이 선업을 지을 때 나도 그 선업에 내목 하나 챙기려고 하는 거죠. 나도, 꼭 무슨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나도 거기 좀 참가했다는 그래서 나 좋은 공덕 지으려는 거죠. 반대로 여러분이 낸 돈이 다 악업에 쓰인다.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? 그래도 여러분은 공덕만 받을까요? 승려한테 보시를 했으니까.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데가 있으면 거긴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. 석가모니가 초기에 해놓으신 경전 가지고 제가 분석 다 해서 강의 올려드릴 때도 그 얘기는 다 해드렸어요. 타락한 승려한테 보시하라는 말 애초에 없어요. 거기에. 그러니까 승가 단체 중에 청정하지 못한 자들이 있는 경우에 대한 그 감안만 있습니다. 근데 이거 여기까지는 하라고 해야 되는 게 이유가 어느 단체나 청정하지 않은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런다고 다안 해주면 여기 공부할 사람도 못 하니까 도와주라고 한 거예요. 지금 그 정도 수준의 얘기인가 그리고 생필품 도와주라고 한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정도 의 경전을 있는 그대로 읽으시라고.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제가 이런 정보를 객관적으로 드리는 것, 이 얘기 다들으시고 여러분 내면의 양심에서 해야겠다, 안 해야겠다,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겠다, 어떤 경우에는 안 하고 어떤 경우는 해야겠다. 요 기준이 여러분 양심에서 그냥 답이 나온다니까요. 제가 무슨 뭐 이렇게 답을 안 드려도 나오신다니까요. 왜 여러분 내면의 양심이 모든 판단의 중심이니까. 철저한 수질관리. 멘토들의 수질관리, 승가공동체 수질관리, 교회공동체, 성도공동체 수질관리. 이거 책임 못질 거면요. 돈안 받아야 돼요. 11조 원, 뭐 뭐라도 안 받아야 돼요. 왜? 우린 자격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한테 천국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. 어제까지는 보여드렸는데 오늘부로 천국 폐업. 천국이랑 더 이상 접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저희 교회는 오늘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. 이게 양심적인 거죠. 저희 학당도 언젠가 안 되는 날은 종료하겠습니다. 더 이상... 더 이상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. 멘토들이 영업 종료하겠다 해야죠. 근데 돈을 계속 받고 있다. 미친 거예요. 그거 엄청난 악업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시주 받았는데 공부 안 하고 죽으면 서로 태어나서 그집 태어나서 갚아줘야 된다는 게 절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.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. 그런 얘기를 빈말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얘기를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여러분, 시주 받으면 안 돼요. 내가 요즘 못 깨어있을 때는 시주 받, 진짜 찜찜해야돼요 그쵸? 이 정도가 상식이 되는 사회에서는 뭐 이런 말을 제가 할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고등 침팬지의 세계에 와 있다는 게 실감나는 거죠 이런 얘기 안하면 어 아닌 것 같은데 할까봐 이런 얘기를 다 해드려야 뭐그 말도 일리가 있군 할 정도까지는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